현재 방탄상사의 홍보모델인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이름 전정국. 나이가 21살 정도 되는. 아, 좋구만. 어. 네. 저 친구 사생활은 어떻게 되나? 약간 조금 안 좋긴 하지만 믿을 만한 삶인 것 같습니다. 보는 안목 피지컬을 담당하고 있습 피지컬 스펠링 아십니까? 혹 차장님? 피읍. 이. 피읍. <웃음> 피몬스터라는 아, 친구인데요. 괴물인가? 별명이 마더 모델. 모델입니다. 마더라고 마더라고 하 않고 마로 해외파로서 해외에서는 모델을 네. 마더라고 합니다. 어, 이 진이라는 친구가 아재개그가생기가 <웃음> 뛰어나다고 하던데. 닮은 것 같은데 혹시 아재기그나 뭐할줄 <웃음> 아는 거 있나? 있습니다. 뭐 부장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원하십니다. 방구 시원하게 계십니까 하지만 이 방구를 끼면 안 된다. 이걸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방구 끼지 마. 영어로 하면 돈까스. 아나리 한국으로 넘어갑시다. 회식이요? 아니 불금의 회식이라뇨. 아 오늘 안 됩니다. 나트데이. 사무실에서 조금 일찍 맞이한 다을 흩날리는 보고서가 마치 고역검다해시때고역 낙엽. 내일인가. <놀람> 아, 빨리 빨리 정합시다. 드라이들 브리핑 했는데 다들 퇴근 안 하고 싶습니까? 그럼 제가 빠른 진행을 위해서 특별히 랩으로 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박과장을 랩을 한단 말이야? 이제 난데 가늠이 제이홉 포기라는 발음이 제이홉 알러 마루 내 브로드가 하는 일 제이홉! 우우우와 박과장? 랩 실력이 아주 많이 늘었고, 아니고, 만년 과장, 도전할 수있다 자, 우리 뭐 건배사, 뭐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아, 사장님. 아, 아, 아, 아, 자, 여러분, 우리 앞으로 좋은 날들이 더 많기를! 둘, 셋! 부장님, 이 기분 좋은 날, 제가 부장님 한잔 시원하게 말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아, 감사합니다. 우리 신인 형이 잘하는구만. 비율 알지? 인턴. 말아 먹네, 말아 먹어. 시원하게. 시원하게. 부장님, 날도 더운데 제가 시원하게 서빙해 드리겠습니다. 시원해 드리지 않습니까, 부장님? 제가 또 꽃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이, 무슨 꽃인가? 지마 아아아 감사합니다. 부장님. 부장님 한번 뜯으시죠. 아뜯어뜯으이야우 아유 우리 홉사님. 나는 부장님이좋아 <좋아하네. 웃음> <웃음> <final Butt recreless> <웃음> 아이고, 오늘 컨디션아 부장님, 저는 이 회식 체질인가 봅니다. 이 부장님과 함께하는 이 회식이 저에겐 봄날 같습니다. 우와. 아, 그렇 아닙니다. 그러면 <웃음> 이제 이 차로 가볼까? 그럼 아, 저... 이 차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고민 보살 Oh, my <laughs> God.